이제 오늘만 자고 나면 여러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돌아갈 준비 되셨나요? 돌아가셔야죠. 얼마나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까? 며칠간 쉬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돈 벌러 나가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사장입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바쁜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RT역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죽을 뻔 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얻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명절하면 선물세트. 명절하면 세뱃돈과 선물입니다. 아무 뭐 가족들한테 세뱃돈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나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하지만 아, 일을 하느라고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출한 돈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일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이라면 선물세트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참치세트, 샴푸세트 기...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다한 한 번도 그런 선물 세트를 받아본 역사가 없어서 그걸 받았을 때의 감동 이런 걸 전혀 느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서른 일곱 살 먹고 올해 첫 그런 기분을 느껴봤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막상 받고 나니까 그죠 좋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아빠 일하는 데서 보내주신 명절 선물 세트인데 엄마꺼네 그리고 아빠가 일하는 데서 또 주신 세뱃돈 이것까지 합쳐서 장난감을 사도록 해 명절날 오빠가 화장품 선물 세트 들고 오니까 기분이 어때? 가족끼리 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을 아끼는 것 뿐이에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야, 근데 너 진짜 돈이 너무 많다. 진짜 부럽다. 나 부자야. 어,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럽다. 자,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고명. 야, 부럽다. 아빠보다 돈이 더 많아. 아, 부럽다. 야, 아빠 한 장만 주라. 하나만. 안 돼. 아빠 그럼 저기 천 원짜리 한 장만. 안 돼? 안 돼? 그 돈을 어떻게 모았어? 일하고 세불관 한장 또 할아버지한테 받은거 한장 할머니한테 받은거 한장 세이버 많이 받을게요 9만 천원을 벌어본 소감이 어때 슈퍼 전하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보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감정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용돈을 벌어서 좋다. 화장품 선물 세트를 받아서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감정의 표현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나 오늘 쉬는 날이니까 어때? 아빠 오늘 쉬니까 어때? 근데 너는 왜 내가 쉬니까 엄지손가락에 내려가냐? 딸내미는 기분이 좋겠죠. 자기랑 놀아줄 사람이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엄지 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히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엄지 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뭐냐. 돈을 벌으러 나가라.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으라는 얘기겠죠. 넌 지금 뭐 하냐, 근데? 어... 우한폐렴. 너의 최대 관심사가 뭐니 요즘? 우한폐렴. 만약에 내가 우한폐렴에 걸리면 어떨 것 같아? 음... <웃음> <웃음>